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요 무지개를 만나줘 사랑은 마치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안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나로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나고 기대하게 만들죠